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5일 오늘부터 그랑사가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새롭게 오픈 권장 디바이스 안내가 이렇게 수정된 내용으로 나와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추가로 pc 버전은 어떻게 다운로드가 진행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 os iOS 이렇게 메모리까지 전부 다 스펙이 나왔습니다 os 버전은 안드로이드에서는 90파이부터 가능하고요 메모리는 4기가 최소 메모리 3기가입니다. 본인 핸드폰 보셔서 이 최소 메모리가 3기가 이하이신 분들은 좀 게임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8 플러스부터 버전은 iOS 12 버전, 그리고 메모리는 3기가 최소 메모리가 2기가입니다. 그리고 게임 설치 용량이 8기가 이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실 때 넉넉히 용량을 비워두시고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추가 파일까지 한 번에 이 어플로 받는 것 같아서 지금 사전 다운로드 하시고 내일 바로 게임 플레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 브랜드별로 권장사양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기기들이 이제 권장사양으로 플레이 할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현재 안드로이드 폰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사전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아이폰들은 애플스토어에서 사전 다운로드 현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PC버전은 어디서 다운로드 하자면은 사전 이야기했던 그 공식 홈페이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최소 사양이 윈도우 8.1 64비트고요 인텔코어 i5 혹은 그 동급 사양에서 돌아갑니다 최소 램이 8기가네요 저장공간은 10기가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1030 생각보다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하는 게임 중에서는 조금 사양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권장 사양은 윈도우 10에 64비트 32비트 컴퓨터들은 안돌아갑니다 64비트 그다음에 인텔코어 i7 그다음 램은 16기가 저장공간은 10기가 이상 그리고 권장 그래픽 사양이 GTX 106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배그 최소 사양 돌아가는 컴퓨터 급으로 돌려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공식 홈페이 들어가시면은 메뉴에 사전 다운로드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윈도우 PC 버전들은 이 윈도우를 누르면은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런처, 런처 파일을 받게 됩니다. 이 런처 파일을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그랑사가 런처가 실행되고요. 여기 경로 변경을 통해서 원하는 파일 위치에서 게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6.17기가로 잡혀 있네요. 어, 건장에 아까 10기가로 잡혀 있는데 요거 다운로드 후에 또 4기가로 추가 다운로드 하는지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축키 가이드 보러 가기라고 적혀 있는데 누르시게 되면은 PC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어, 이게 커스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존은 이렇게 고정으로 갈것 같아요. 자, 마우스로 카메라 조작을 하고 그 외에는 뭐 WASD 이거 이동키고 직업 스킬 이거 직업 패시브 스킬이죠. 이건 F키라고 합니다. E, R 아무래도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물량 장착한 거 먹게 되겠고요 T 버튼이 자동 사냥이네요 탈거 탑승은 V로 되었습니다 스페이스바가 일반 공격 평타죠 평타 그 다음에 1, 2, 3, 4 이건 이제 장착한 고랑이폰스킬들 어, 여기 컨트롤 누르고 1, 2, 3, 4 컨트롤 누르고 1, 2, 3, 4가 해방 스킬입니다 왼쪽 상단에 LP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이제 인게임 나중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게 될 텐데 이 LP 포인트가 100% 됐을 때쓸수 있는 게 해방 스킬입니다 해방 스킬을 이제 수동으로 쓰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1, 2, 3, 4 원하는 거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F1, 2는 이제 캐릭터 바꿀 때 하는 태그 이제 Q버튼이 팔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바로 적용될지 요것도 이제 오프 후에 봐야 할것 같네요 자 생각보다 다운로드가 엄청 빠르게 끝났습니다 자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토모드 설정이 있거든요 우리 포토모드 스크린샷 찍는 모드인데 그걸 어디다가 저장할지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기본 설정은 내가 게임 설치한 곳에 그냥 그 폴더에 스크린샷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그랑사가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편하게 여기다가 스크린샷 따로 만들어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종료 설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런처입니다 런처 게임 종료가 아니고 지금 여기 실행하고 있는 그랑사가의 런처 설정입니다 최소화 여기 밑에 최소화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꺼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CPU 할당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되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종료로 하겠습니다 자 버전은 이제 런처 버전 요건 이제 게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알아서 버전이 업데이트 같이 받게 되니까 요거는 뭐 굳이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게임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량은 확인해 보니까 6.2기가로 10기가 아니고 6.2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게임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게임 창이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해상도 잡힌 게 약간 4K 와이드 스크린으로 볼때그 느낄 수 있는 그 비율로 잡혀 있고요 자, 어차피 지금 오픈 안에서 이 설정에 해상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알수 있는 점은 이 최대화 버튼으로 제가 지금 FHD 1920x1080 모니터를 쓰고 있거든요. 해상도를. 이 최대화로 이렇게 맞춰서 또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테두리. 창의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어, 게임 어디 갔어?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를 맞출 수 있다는 점 가운데 이 알림창도 같이 크기가 변하는거 봐서는 어 인게임에 있는 UI들도 같이 변할거라 예상됩니다 이 이런 식으로 켜두고 또 다른 게임이 켜지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어 하나 제가 들은거로는 리니지 그 NC게임의 퍼플, 퍼플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랑사가와 퍼플이 게임가드 충돌이 일어나서 같이 안돌아간다고 하네요 그점을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기사산 선점 먼저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사용법이 이제 이렇게 공지로 나왔습니다. 자 선점하신 기사산명은 오픈 후에 2월 9일까지만 닉네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2월 9일 이후에 선점한 닉네임을 가져가지 않으면 알아서 없어지니까 그점 유의하시고요. 자이 내가 선점한 거 찾을 때 지금 아마 문자나 다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선점 번호가 왔을 거예요. 그 선점 번호를 등록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게임 들어가서 계정 만드시면은 내가 선점한 걸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계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계정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선점한 닉네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게스트로 플레이할 경우에는 연동하지 않고 디바이스 교체나 재설치할 때이 플레이한 기록이 전부 다 삭제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지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게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기사단 선점 정보, 요걸 누르셔서 여기 이름하고 번호 있죠? 카카오톡으로 다 왔을 겁니다. 그걸 입력하시면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찾지 않고 바로 게임 시작을 하시면은 계정 연동하실 때이 선점했던 계정을 쓰시잖아요. 구글 계정이나 뭐 네이버 계정이나 선택하러 뜰 겁니다. 그때 이 선점한 거를 여기서 연동시켜버리면은 이 선점한 닉네임 번호 사라지게 됩니다. 그점꼭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리세마라가 선점하신 분들은 그 닉네임을 못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리세마라 계정 따로 납, 냅두고 이 선점한 걸로 따로 이렇게 두개 따로 들고 가야지 가능하고 뭐 요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오픈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오늘 사전 다운로드가 돼서 오늘이 오픈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오픈은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아침이에요 아침 꼭 오픈 시간 꼭 알아두시고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